예쁜 아이폰 아 <웃음> 어, 미쳤지? <됐지>? 빨리 끝내줘요 <웃음> 어 막냉이 왜 영상통화 걸었어요? 안녕하세요 막냉이에요 오늘의 피부천사는 짜란! 레이라입니다 저예요? 왜요? 네. 그거 피부천사 에이덴이 하는 거 아니에요? 키부천사 업무때 해야 되는데 저 재택이어서 네. 못 만났잖아요. 그래서 오늘은 비대면 키부천사로 레이라님을 제가 픽업했습니다. <웃음> 하나도 안 영광이에요. <용광이야. 웃음> 우리 쉬고 있는데 지금? <웃음> 아 지금 뭐하세요? 우리 촬영 뭐 찍고 있었는데 영상 지금 저는 쉬고 있었어요. 에이든 아까 옆에 있었어요. 여기. 보여줄까요? 네. <웃음> 짠! 응. 에이아 빨리 막냉이한테 인사해줘요 어, 막구만 저리 나와라 <웃음> 어 이렇게 갔어? <웃음> 그나저나 레이라님 요번주 이벤트 올라간 영상 진짜 너무 이쁘게 나왔어요 기분 좋게 왜 칭찬해줘요 <웃음> 근데 레이라가 이쁘다고는 안했는데요 영상미가 이쁘다 아, <웃음> 레이라님 아트마우 이벤트 설명 되게 열심히 준비하셨더라고요 왜냐면 그쵸 그아트마우 전초전을 모험가님들한테 처음 소개해드려야 돼가지고 열심히 했는데 잘 전달됐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트마우 해보셨어요? 네어떻게딱 열리고 나서 바로 달려가서 했는데 저는 사실은 제왕 그리폰 제압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모험가님들이 인정사정도 하지 않고 다그로 가는 거예요. 그딱 죽고 그래서 아 역시 내 몫은 이게 아니었지 하고 얼른 주제 파악을 하고 파수꾼이랑 병기 열심히 잡으러 뛰어갔어요. 근데 저는 그거 열심히 잡았는데 같이 해주신 모험가님들이 너무 잘해주셔서 그 나중에는 그 인장 엄청 많이 받았어요. 오. 응. 에이라님 혹시 어렸을 때 그거 잘하셨나 봐요. 왜요? 주제를 잘 알아서 이게 <웃음> 다잘 해야지. 그럼 레이라님 무언가님들 덕분에 인정 네. 많이 받으셨으니까 이번에는 어? 레이라님이 무언가님들을 위해서 <웃음> 퀴즈를 하나 내주세요. 기승전 퀴즈일 줄 알았어요. 맨날 맨날 막내이는 그래. 맨날 뭔가 다른 얘기 막 이렇게 잘 하다가 나를 막 이렇게 유도하다가 갑자기 아 이제 퀴즈를 낼 시간입니다. <웃음> 비즈니스 관계지 우리는. <웃음> 어... 나 퀴즈도 낼수 있지 에이든도 하는데 나도 퀴즈 낼수 있지 어... 아투마 전초전에서 만날 수 있는 우두머리인데요 이 우두머리한테 입힌 피해량 순위로 그 인장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우두머리의 이름은 무엇일까요? 1번 우왕자왕 아이폰 2번 춤신춤왕 그리폰 3번 제왕의 아이폰 4번 제왕 그리폰 5번 예쁜 아이폰 <웃음> 아자 어, 아직 정답 아무도 모르죠 정답을 아시는 모험가님들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에이든이 상품권을 드릴 거예요 알았죠? 레이라님 예쁜 아이폰인데 왜 꽃받침은 레이라한테 <웃음> 몰라요. 예쁘다 말하니까 다독으로 그런 제스처가 뒤에 찼어요. 아, 그런, 그런 거, 그런 거 지적하지 마요. 좋지? 빨리 끝내줘요. <웃음> 날 말지 마줘요. 하나, 둘, 셋. 끝!